오늘 바나나 26개 이상을 섭취했다 아무리 식사 없이 바나나만 먹는다고 해도 26개를 쳐드시면 살이 빠지냐 아이고으 <놀람> <어이구야. 놀람> Yeah!